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 함께 읊조려 볼까요? 네, 오늘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가지는 말라 또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씀 중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읊조려 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성경구절은 교회 다닌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세 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다가 네. 음.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교훈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민수기는 숫자거든요. 네.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두번 세요. 음. 출애굽해서 세고 또 광야를 다 통과한 다음에 애굽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한번 세는데. 네. 어, 그 숫자들을 세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중간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참 음, 음. 재밌는 게 열두 형들이 우리 열 명이라고 하지 않고 음. 우리가 계속 그래요 어허. 우리가 음. 우리 그래서 우리 다, 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음, 우리가 음. 자기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음. 근데 갈렙과 여우수아도 우리 둘이가 아니거라, 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밥이다, 아하. 우리 우리들의 밥이다. 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음. 똑같이 우리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음. 이제 그 우리의 개념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숫자가 뭔가. 음흠. 앞에 1 0 명은 음, 나머지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되죠. 그렇죠. 동의를 한데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이신 것 같아요. 아하.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 하나님이 포함이 안 됐을 경우는 아무리 기 많아도 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포함된 숫자는 진짜 번성된 숫자인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진짜 번성 음. 두 명이지만 이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를 아하. 포함시킨 우리였거든요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 뭐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이 근데 거기 딱 여호와를 포함 안 시켜버리면 아무리 마음이 많고 음. 뜻이 맞아도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광야에서 쓰러지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뭐 때로는 이제 어떤 분은 뭐 평생 선교제 가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한 분도 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셨죠. 제가 간증을 그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 호주 선교사님이 45년을 미도노종족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서 아하. 결국은 후계자를 못 세우고 본국에 갔다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만 있다. 우리의 하나님만 있다면 아하. 이제 그 후에 그 동네가 100% 복음화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음. 그 가신 다음에 뭐네살 다섯 살 여섯 살들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허던 흉내를 내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웃음> 아이들이 네. 회개하면서 어른들이 회개하고 동네 전체가 완전히 회개한 역사를 그 소개한 걸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어허.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다윗도 그러고 뭐~ 누구든지 제자들도 그러고 그~ 우리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 가끔 그~ 어,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뭐~ 거창한 계획을 세웠더니 음. 얼마나 자금이 준비되었느냐 일 달러밖에 없다 음. 다 웃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음.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에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 우리가 자꾸 우리라는 단어 속에 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녀 안에 계시고 만녀를 음. 통치하시고 음. 우리 남편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나라 안에 음.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걸 믿으면 아멘. 어떤 것도 밥이 된다 밥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내 삶의 근육과 뼈와 피를 만드는 도구죠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는 도구들이죠 아, 그 아픔을 통해 음. 그 축복을 통해 그 치유를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결국은 다 밥이 되니까 아, 뭐,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강건한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도구들로 다 하나님이 주신 네. 밥이죠 밥 자체는 목적이 아닌데 음. 밥이 있어야 우리가 힘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장군 음. 영적인 일꾼으로 키우시기 위한 도구들이다 아, 그 도구가 되는 유일한 길이 그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음. 진짜 무한대의 숫자인 것 같아요 음. 뭐 개척교회였냐 몇명 모였냐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업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간직하면, 음. 그게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닌가. 아멘. 그게, 그게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 숫자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들어